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그 바이타민 A 체내대사 쪽에 우리가 이 물질은 이렇게 아마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이타민 A의 자, 이와 같은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올 트랜스 레틴, 레티놀이라고 했어요. 그 끝에 all 이렇게 붙여져 있다는 이 알콜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티놀 이름을 한번 보시면 레티놀. 그 다음에 레티노익에시드해서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형태. 그 레티노산 그 끝에 레티놀 알콜.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레틴 R 이라고, R, 알데하이드입니다 CHO, 알데하이드기 자, 이와 같이, 이제, 베타카로틴이, 우리가 이렇게 구조는 잘 보셨을 것이고, 그럼 이름을 왜 이렇게 지금 불렀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레티놀, 알코올기 가지고 있다. 레티노이 에시도 레티노산,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다. 이건 됐고, 여기는 이제, 레티닐 8m 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8m 산이잖아요. 카복실 산. 네, COO, 뭐, 이제, 에스트 결합입니다. 여기, 에스트 결합. ESTR, 에스트 결합. 근데 문제는, 이름을 여기 에 보시면 올트랜스라고 되어 있어 여기는 시스 13의 시스 그 다음에 11의 시스 그럼 여기 트랜스하고 시스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면은 좋겠거든요 이해를 이게 트랜스 왜 트랜스냐? 트랜스 여기는 지금 시스 했습니다. 시스. 여기는 여기도 13번 시스. 여기도 올 트랜스 올 트랜스. 트랜스 시스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걸 뭘 가지고 기준으로 시스 트랜스라고 구분을 하느냐? 자, 뭘 가지고 시스라고 여기 트랜스라고 지금 얘기를 했을까요? 시스 트랜스가 이중 결합이 있잖아, 그죠? 이중 결합이 있는데 이중 결합에. 만약에 여기에 수소,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는 뭐 R', 뭐 그냥, 여기는 그냥 R이고, 여기 알 R'이다. 그러면은, 수소가 아닌 치환기입니다. 수소 아닌, 수소 아닌 치환기가, 치환기가 시스 같으면은, The same side 동일한 방향, 위치 t 고 a t r a n s e r 반대 방향. The same side가 아닌 the opposite side. 그럼 여기서 보셨을 때, 수소 아닌 지환기는 이거다. 같은 방향니다 동일한 방향. 이게 시스예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가 있다면 트랜스가 된다. 그럼 왜 이것이, 이것이 트랜스냐? 자, 이게 왜 트랜스고? 자, 이거는 지금 시스라 했다. 11, 13. 자, 번호가 어디가 11이고 어디가 13일까? 번호부터 우리가 이제, 에, 추적을 해서, 매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이 번호는 알아두거라도 이게 all t r a n s 어요자 이중 결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중 결합 이중 이중 이중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생략돼 있는 것이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예요. 수소 아닌 지환기가 어디에요? 이게 이게 전체가 수소 아닌 지환기야. 이쪽에 전체 이게 수소 아닌 지환기야. 그러니까. 지금 수소가, 수소 아닌 취향기가 전부 반대방향이에요. 반대방향. 방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방향이야. 다반대방향이에요 반대 그래서 올 트랜스입니다. 올 트랜스. 그럼, 이게 왜 시스고, 이게 왜시선지 이제 구분이 됩니까? 번호를 어디서부터 번호를 매겨야 될까? 번호를 찾아갔어 자 번호를 찾아갔어 자 이게 지금 시스라고 했어 13번이 시스라고 했다 자 여기, 여기서부터 만약에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그러면 13번 이것이 이것이 지금 시스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어디? 자, 이게 왜 13번이 시스가 되느냐? 이걸 본인이, 자, 한번 왜 시스인지를 알아보라. 지금 이 막대기 되었는가? 이거는 뭡니까? 지금 저기에 보시면은, 자, 끝에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카복실 산이 와있고, 맞죠? 그 다음, 여기 탄소인데, 자, 이쪽 그룹, 자, 이게 CH3 매칠이야 여기에 수소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그럼이 탄소가 13번 탄소야. 여기가 14번 탄소 그러면, 자, 탄소, 탄소, 자, 결합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시스라고 1삼3번탄소의 씻어. 왜 씻어요?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쪽이 더 그룹이 3번기가3요1 쪽을 번이0 3번 103번, 103번, 103번, 이0 3번1 베타카로틴이,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 베타카로틴이 결합이, 자 여기에 절단되어가지고, 레티놀 만든다면은, 레티놀이나 레티날 만든, 으로서 바이타민 A로 대사될 수 있는 게두 분자가 나오잖아, 베타카로틴은. 그래서, 아, 바타민 A를 A로 바꿔질 수 있는, 자 이런 물질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시스트랜서 구분할 수 있는 정, 것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받는 것이 이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간 손상 정도하고 바로 이간 조직에서 바이타민 A 함량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을 겁니다. 보시면 간의 바이타민 A 농도가 마이크로그램 퍼그램 그러니까 100만분의 1 p p m 단입니다 정상적인 간에서는 이와 같이 바이타민 A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성 간염,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이렇게는 사라 환자의 간 조직에는 이와 같이 비타민 A 함량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비타민 A가 간 질환 관련해서 유전자 발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 바이타민 A에 대해서는 저, 이것으로 리뷰는 마치고, 마치고, 이어서 바이타민 D 쪽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